now the king will now perform the uh, holy water uh, ceremony the attendant will hand the holy water to the queen and then uh she and the king the king uh, together with the queen will pray over the holy water to bless it bride and bridegroom, please step forward to receive the, the sprinkling of the holy water. The holy water represents the cleansing of these two young people, that they make a new beginning together, together today, not just as individuals now, but as uh, husband and wife. the king will now administer uh, the uh, marriage vows. There are four marriage vows. Unfortunately, we do not, are not able to show a uh, English translation today. Normally, we would uh, show it on the screen, but we do not have a screen today. They will be administered in Korean. And then, at the end of each vow, uh, they will answer yes, and let's join them uh, in uh, giving a big, strong yes uh, to each vow. They are pledging to, to, to establish a, a family that is eternal, and it will raise children in God's tradition. 성혼 <laughs> 문답 그대들은 하나님의 창조위상을 완성할 성숙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할 것을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약속하느뇨 네. 이 그대들은 참부부가 되어 앞으로 자네들을 뜻에 맞게 양육하며 동일과 전체와 인류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지로자로 양성할 것을 약속하느요 뇨 네. 3. 그대들은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동의가의 전통을 이어받아 후대의 동의가의 후손들과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전통을 전수할 것을 약속하느요 뇨 네. 4. 그대들은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참모님같이 부 세계인들을 사랑하여 지상천국건설과 전상천국건설의 기본이 되는 이상적 가정을 형성할 것을 약속하느뇨예 The king went out to minister the blessing prayer. a t h e r my n a h n h a n a a a n a h n h n n h a e r a n a a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곳 광야, 펜실베니아, 참전 용사들이 열려주신 캄프프리덤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귀한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성령 역사로 맞이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아람과 해와의 실수 실패 타락으로 말며 루시엘 전사장이 만물주만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당신의 자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핏줄과 사랑과 인류의 믿음을 얻으면서 훔쳐가면서 간통짓으로 사탄권과 사탄의 혈통을 설치하면서 전세계 대대손손 사탄세계 역사와 사탄의 왕권들이 인류를 억압하여 형의 자리 만들고 당신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사랑과 소유권을 이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복귀선민의 노정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어가시게 되셨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날 그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신앙 사랑과 핏줄을 지상에 성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와 준비 과정이 있음에로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으로 주님이 십자가 에달리고 죽으시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적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지만, 펼쳐졌지만 육적 후손들과 육적 핏줄에 구원의 역사가 열릴 수 없었던 것이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통하면서 많은 혼란과 많은 고통과 많은 핍박과 억압을 아버님께서 이겨내시고 2000년 후에 재림주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주 북한, 동양의 예루스름 이스라엘 제3, 아 제2 이스라엘 될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기반 가운데 재림주님께서그 땅에 개척하시면서 메시아의 사명과 정체성을 알게 되시고, 그 역사로서 아버지 오늘, 참부모님의 승리적 기반, 의 기반 위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고통스러운 비참한 배신들과 반역들 역사, 한 시어머니의 배신과 반역의 역사로서 참 부모님 완성기의 기준이 사탄권으로 갈라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아버지의 성령 역사로 참 참부모님 어머니 강연실 참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평생 동안에. 모든 희생을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참 아버님 독생자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다해서 모든 희생과 모든 고생을 겪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충신의 역사로 천일국 여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왕비 중의 왕비로 9월 23일 17년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 12장 예언이 나타나는 그날에 기다려왔던 그날에 아버지께서 영육 협회 영육이 실체되고 영육이 하나 되고 아버지와 삼대왕권이 참부모님 완성기 천주천지 천주천지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은 완성기 성은식이 있었던 것이 옵나이다 아버지 그 승리적인 역사로서 아버지 잃었던 어머니의 자리와 위치가 다시 찾아내고 참부원님께서 아버지의 승리의 기반 위에 또 아버지의 자녀들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과삼대왕권과 가인와 아벨의 통일된 심정세계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그날에 참부님 완성기 천지인 참부님 축복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이 옵나이다. 그 승리적인 사회기대와 아버님께서 태초부터 기대하시고 위상적으로 생하신 사회기대의 기반과 3대 왕권이 설정되고 그승리력기반 통하면서 광야의 노정에 당신의 놀라운 성령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후에 철창, 목회와 철창의 예언으로서 모든 아벨권 기록교인들과 알파 남자들과 용사들과 참전용사들과 아버지의 애국자들과 양심이 있는 무사들이 아버지의 섭리와 연결될 수 있었던 아버지 시작점이 되어 이제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불타는 구원의 역사와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앞에 감사도 감사드려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아버님께서 사랑하신 참모님 권한권에 있는 모든 축복심 어, 관영들이 3대 왕권 모시고 종족왕과 왕비들 되어 아버지. 아버지의 가인와 아벨과 삼대 왕권을 광야 속에부터 또전세계 까지 보시고 있는 이 아버지 당신의 과실 승리적 과실 앞에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아, 아버지의 승리적 기반 위에서 이 손자들이 이제는 가인과 아버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실감하게 볼수 있었고 국진영님의 참된 형님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3대왕 된 신준이한테 좋은 형태해야 되는지 그런 예화를 승리적으로 역사로 남길 수 있었던 승리적 기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승리로 이제는 신만이와 동희가 이제는 당신의 축복을 받아 이제는 개인 싱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부로서 당신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부부 서로서로 서로 사랑과 남편이 에베스에서 서서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 부인을 사랑하여 부인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고 부인이 남편을 존경으로 남편을 올리면서 보호하면서 당신께서 바라시 원하신 주체의 위치에 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이 어린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로서 당신 앞에 나가서 또전 세계 앞에 사탄 세계가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부가 되어 사랑의 종,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성장하면서 평화군 경찰, 남, 군, 남경찰, 여군, 여경찰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젊은 종, 어, 가정 왕과 왕비들 왕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날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 드리고 아버지의 빛줄과 피와 땀마 흘리신 눈물이 이 날에, 이 날을 승립할 수 있었던, 세워주실 수 있었던 아버지의 그 신승리 위에 저희들이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를 당신께 올려올 때에 축복중심가정 3대왕권 이름으로 보고아리려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아주.